오늘 라이브 방송 진행맡게될 피오테의 오드리이고요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트리에서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느낌의 보케니앙스 아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사용할 컬러는 이 칠리레드랑 뮤티드 카키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사용을 할게요 먼저 이 칠리레드 사용해서 손톱에 하실 때는 큐티컬라인 먼저 정리 따주시고 그 다음에 색감을 내가 올려주고 싶은 곳에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다음에 이 뮤티드 카키 사용해서 똑같이 큐티클 라인부터 따주시고, 컬러를 내가 올리고 싶은 부분에, 컬러를 먼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힘 빼서 그냥 밑으로 쭉 당겨서 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묻어있는 컬러는 페이버 타월에 닦아내주시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그냥 힘 빼고 쭉 쓸어내려주시면 되세요.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 다시 터치해두셔도 되고 다시 올릴 때는 한 번씩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쓸어서 진행을 할게요. 요 뉘앙스 라인이 이렇게 서로 블렌딩이 굉장히 잘 되는 실험 라인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경계만 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이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스탠다드 화이트 손 덜어 주도록 하고 화이트 덜어 주시고 사용할 브러쉬는 요 숏모빌리그 미니 사선브러쉬 사용을 할거예요 브러쉬가 요렇게 사선 모양이잖아요 요 뾰족한 요 모서리 끝에다가 화이트 한번 콩 찍어 주시고 이 모양 그대로 브러쉬를 뒤로 살짝 눕혀서 블렌딩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용해서 원형을 계속해서 그려나갈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원형의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졌죠 브러쉬가 쓱 지나가면서 뒤쪽에는 컬러가 안 닿아도 되고 이 앞쪽 모서리 쪽으로만 컬러 한번 꽁 찍어 주시고 그대로 블렌딩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돼요 브러쉬 모양 각을 살려야 하는 아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지나가야 할 때는 손을 뒤집어서 수술을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블렌딩이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원코트 할게요 그 다음에 한번더 컬러를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이때는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양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깔아둔 화이트가 완전히 덮여버리면안 보이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 컬러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가 비쳐 올라올 수 있을 정도로 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내가 레드로 올려주고 싶은 부분에 색감을 터치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얇게 터치해주세요 그리고 뮤티드 카키도 레드보다 뮤티드 카키가 조금 더 진한 색감이다 보니까 여기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브러쉬를 꾹꾹 누르면서 경계가 풀어질 수 있는 정도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병화한번더 할게요 이번에는 아까 만들어 놨던 화이트보다 조금 더 작고 선명하게 진행을 해 볼게요 브러쉬 모서리 끝에 화이트 꽁 찍어주시고 브러쉬를 이렇게 한번 감아주시면서 끝을 얇게 빼주시면 이렇게 반원 모양이 딱 나와요 그리고 반대쪽은 반대로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브러쉬를 살짝 눌렀다가 숑 빼주시면서 이렇게 나머지 반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블렌딩 잘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느낌 낼때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케 느낌처럼 핀이 나가서 되게 반짝반짝하면서 예쁘게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원은 한3개 정도? 그래서 좀 랜덤하게 들어갈 거고 별을 또 그릴 거니까 너무 꽉 차지 않을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경화는 따로 안하고 여기에서 약간 그 빛이 플래시가 터지면서 이렇게 반짝하는 그런 별빛 느낌을 요 슬립라인 브러쉬 사용해서 그려 볼게요 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 라인 쭉 그려주고 세 가운데 꽁 하나 더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밑에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까지 꽁한번더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세피 브러시 조금 도톰하게 찍어서, 도트도 꽁꽁꽁 찍어주고, 라인 작업은 여기까지 하고 경화할게요. 여기서, 조금 더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슬림 리더 사용해서 디마우를 살짝 퍼트려 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슬림 미더를 깔아주시고, 디어 마이 홀리데이 골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컬러만큼 빽빽하게 글리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디마일 골드 브러쉬에 떠서 브러쉬 끝에 멍울지게 떠주시고 이때 내가 찍어주고 싶은 부분에 수직으로 딱 예쁘게 찍어주셔야 동그랗게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아. 도트가 동그랗게 수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찍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줄게요 여기 조금 더 심심하면, 화이트도 한번더 찍어주고 지금 이 작업은 슬림빌더랑 디마울 글리터가 만나서 이렇게 퍼지는 그런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퍼트려 주시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까지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어디션 탑으로 마무리 해 줄게요 그래서 손에 올렸을 때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예쁘더라고요 짧은 바디에도 그래서 포인트 아트로 한두 가지 두개 정도 넣어 주시고 나머지는 뭐 글리터로 서브로. 넣어 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트는 무광보다는 유광이 요 글리터가 들어가서 더잘 어울려서 이렇게 어디션 탑으로 마무리 할게요 참 간단하게 아트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